자, 지금 부터 싸울 시간이 데! 예! 보석과, 영광을 위해! 예! 예! 예! 예! 예! 예! 예! 예! 예! 예! 예! 예! 예! 예! 예! 예! 예! 예! 가 보석 구해왔어요 진짜 목숨 걸고 구해온 보석이에요 제 맘을 받아주세요 누나 레온 나는 보석 관심 없어 나는 사람 마음이 가장 중요하단다 우리 레온은 아직 어려서 잘 모르나 본데 나는 돈보다 사랑을 원해 레온 아, 진짜 누나 이걸로 반지도 만들 수 있고 목걸이도 할수 있잖아요 아, 진짜 너 누나 사랑한단 말이에요 제 맘을 좀 받아주세요 누나 우리 레온 더 커야겠다 니가 <웃음> 정말 날 사랑한다면 날 좋아한다면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봐 <웃음> 우리 레온 귀여가걸저 <웃음> 어, 제시 아니야? 어, 둘이 무슨 얘기를 나누는 거지? 어? 어? 아 미스터 피아 코봉군 어딘가? 네 여기 커피숍인데요 제가 알바로 참입해서 지금 레온의 동태를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아 어, 그래 자 보석은 꼭 찾아와야 되네 알지? 예, 걱정 마십시오, 미스터 피. 음. 아이고, 딱 보니까 지금 뭐 사랑 고백하는 것 같은데. 아이고, 최태연나 저게 저게 저게. 아이고, 답답하다. 저래서 저보석음좋구만 위크. 이 누나는 바빠서 이만. 아 누나, 아 같이 가요 누나. 아할 누나 같이 가요. 어? 어디 가는 거지내요쫓아 가야겠다. 아 누나 아이, 사랑해요 하지마 이 누나 화낸다 싫어요 난 누나 좋아한단 말이에요 나는 연아 싫다고 사랑해요 어? <웃음> 선 넘어 싫어요 <senators>. <웃음> 오지마 싫어요 오지 말라고 어 누나 잠깐. 가 자리 가자가 자리 가 자리 가라고 나안 되겠어 이건 안 하려고 그랬는데 <왔어요> 아, 누나 뭐 하시는 거예요 어, 잠깐만 있어봐 이 어, 이걸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왜? 어? 아이 저 털은 진짜 네가 날 원한다면 진짜 남자가 돼서 돌아와 어? 아 누나! 누나! 나 어떡해 쟤뭐 하는 거야 지금? 아이고 아이고 잘 합신다 잘한다 잘해 어? 어? 고봉아! 아, 아, 사실시 내가 지금 보석을 훔치려는 게 아니라 아이고 알아 알아 봤어 봤어 너 제시 누나 좋아하는구나? 어? 에이그 그러길래 누가 보석을 이렇게 탁 주면 여자들이 좋아할 거 아니야? 너는 로맨스가 없어 그렇게 어 아, 그러면 방법 있어? 나좀 도와줘 고벅가 내가 보석 다시 돌려줄게 에이그 보석 다시 잡아봐 어? 저..받아봐 어, 저... 그렇지 야 이런 보석 그냥 탁 던져주면 누가 좋아하냐? 에이그 자 설명해줄게 잘 봐봐 이런 보석은 말이지 케이크 있지 케이크 큰 케이크 이 케이크 속 안에 탁 넣어놓는 거야 그럼 케이크를 먹다가 어머 이거 뭐지? 했을 때딱 발견했을 때 크... 그때 그 감동 야벌아냐 우와... 널왜 이렇게 잘하냐? 아이 나 코봉이잖아 그 기본이지 그리고 이것 때문에 보석 훔쳐갔구만 프리보아 보석은 내거다 안돼! 음. 우리 첼씨 누나 죽그란 말이야 맞아! 프리모 당장 보석 돌대줘! <웃음> 이 녀석들이 나 프리모야 에이, 예, 오, 어. <웃음> 별것도 아닌 것들이 엘프리모가 왔다 보석과 영광을 위해 구멍이 가라! 야. 아. <웃음> 너 계속 쫓아오면 폭군형 속에 보석 박아준다 야, 아. <웃음> 야, 아, <웃음> 어, 어? 내용 괜찮아? 우, 어, 구봉 괜찮아? 보석 찾아야 돼. 그래, 어, 정신 차리자. 어, 어, 어, 구봉아. 어. 어차피 내가 시작한 싸움, 내가 마무리짓게. 내가 보석 찾아올 거야. 나는 진짜 남자가 될 거야. 그래서 우리 제시 누나한테 내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. 너 위험하니까 여기서 구봉아. 아니야, 같이 가래요. 아니야, 나 혼자 할수 있어. 그럼? 아리내 위험한데. 야, 같이 가. 꼭꼭 찾아와. 자, 알고 신나라 보석도 훔쳤고, 하하. 차를 타고 집에 가볼까. 헤헤 자, 지금 터 싸울 시간이다. 예. 보석과 영광을 위해. 허. 예. 아유 아유 야! 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야유아야야유 아유 야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야유아 아유 아어디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야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아 어? 보석 찾았다 야 그러니까 까버지 말라 붙이 나내온이야야온어 네온, 내운+ 내운 괜찮아 야내 오, 어, 어 누나 그뭐가야너 대단하다 진짜 보석 찾았네 어우 얘 뭐야 너 진짜 남자답다 어? 새로운 모습인가 <웃음> 어, 아보갖고아 누나! 우리 a 인 e a 가요! 그 l e 고봉아 고마워 갈게! 응. 고봉아 갈게! come on, come on, come on, 일 o m e on, come on, come on, come 까요 c 저 커플링 n come on, come on, come on, come on, come on, c 그래, 고봉군. 보석은 찾았나? 아, 보석이요? 아, 그 보석을. 아, 못 찾았어요, 미스터 피. 아이, 둘이 싸우고 있는데 보석이 감쪽같이 사라졌다고요. <웃음> 예, 찾아볼게요. 네. <웃음> 보석은 내 거다. <웃음>